수고하셨습니다 일체 유주 모주 모든 영가들이 왕생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공유할 개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듣기도 하고 어, 또 반드시 한 번은 봤을 만한 그런 개송이 되겠습니다 신고 오메 <몬의> 만고 요이히히 입차 지혜인이라나, 보호, 함이 타볼. 앞에 있는 책을 덮고 저를 주의 깊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은 꼭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웃음> 말씀드렸듯이 한번 정도 볼만, 봤을만한 그런 개성이 되는데요. 어, 어디서 봤냐면 여러분들이 전통사찰에 가보면 일주문이 있거나 어, 아니면 또 선빵이 있는데 선빵이나 일주문에 반드시 이제 주련 같은 게 있죠. 주련은 뭐냐면은 부처님 개성을 많은 대중들이 읽고 어, 부처님 말씀을 함축적으로 어, 담겨져 있는 이 개송을 통해서 이해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요즘은 한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한자를 읽지 못하니까 어쨌든 예, 뭐 그게 봐도 본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제 한자로 어쨌든 간에 개송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개송 중에 선방과 일주문에 써 있는 어 그런 개성이 되겠습니다. 프로 보면은 신광불매만고 희우라 음, 빛날 휘자가 됩니다. 어, 입찬물래 막존지해라 음, 신광불매 신비로운 광명은 불매한다라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만고 어, 휘유라 매이지 않아서 만고에 고래로, 원래부터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응. 신비로운 광명은 만고에 빛나, 매이지 않아서, 입찬물래 막존 지혜라. 응. 이 문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막존 지혜, 알지자 풀해 자, 그러니까 알아서 풀해,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에? 에, 이걸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분별이 되고 아르마리가 되고 이런 것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젊은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네 지위가 어고 네가 가진 것이 었죠고 네가 아는 것이 었죠고 어, 이런 모든 것들, 너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 빨리 앉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헷갈리니까 스님이 집중이 안 되면 본분을 잘 못해요. 본분 못하면 은 제가 이제 굶어 죽어요. 쫓겨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좀 빨리 앉아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 아르마리를 전부 내려놓고 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인데 외국 가가지고 한국인의 그 인식과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분별 아르말이 잣대 가지고 미국에 가서, 아프리카 가서, 베트남에 가서, 태국에 가서 그 나라를 이해하려고 본다면 그 나라를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되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어, 인도에 가서 손으로 밥을 먹는데, 아이고, 저 더러운 놈들. 어, 요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숟가락 문화, 젓가락 문화인데, 음, 그날은 손으로 먹는다고 해서 어, 이를테면 더러운 사람들 요렇게 이해를 하면 은 안되겠죠 어째서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인데 어째서 무엇 때문에는 반드시 조건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가 얘기하는 것은 무유 정법이다. 왜 정해진 바가 없느냐 조건에서 모든 것이 만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70억 인과 있다고 하지만 70억 인과 하나도 갖지 않은 이유는 전부 조건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각자가 다르고 각자 각자가 다른 거로 일체는 평등한 것이고 이 평등은 연기, 다름으로 또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는 어, 이, 이, 다른 조건 안에서 다른 역사,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에, 소위 이제 한번 가가지고 아이고 저이제 저 손으로 먹는 미개한 놈, 더러운 놈,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 불자라고 하는 존재는 불자의 자세는 내 업성을 녹이고 내려놓고 소멸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불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배우고자 닦고자 업장을 소멸하고자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절집 안에 들어오는데 지 업성을 지 잣대를 지 가치관을 지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다고 한들 여기를 보세요 여기 앞에 그래 저를 보셔 고개 숙이면 참아요 에, 한들 뭘 배워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비워야 채우는 것이고 흘려보내야 새로운 것이 오는 것이고 에, 버려야 얻는 것이고 일체 모든 것이 돌고 도는 윤회 순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든지 멈추면 죽는 것이고 여러분들 사고 또한 그런 것이고 맞아요? 틀려요 이 불교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비워야 채우는 것이니 버려야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것이니 라고 하는 그 차원 안에서 절집 안에 들어오는 모든 존재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주문에 이제이 개송이 쓰여 있거나 아니면 선방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거기에 있으니 선방에 에 파사현정,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너뜨려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선방에서 모든 걸 비우고 내려놓고 어 이것이 너를 버리고 새로운 참나 진화를 얻는 것이고 세상을 얻는 것이다, 삶을 얻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선방의 에 궁극적인 에 공간. 목적을 그 목적을 지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다 딱써 있어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웃음> 신광불매의 만고 히유라 어, 입차물에막존지에라이 예, 앞부분은 신광불매 신비로운 광명이 만고에 빛난다는 거요 만고는 과거나 현재는 미래영원히 빛나는 바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예, 일태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이 일어나서 살지만 내 생각이 일어나서 가치고 내 생각이 일어나서 좋다 싫다가 나오고 내 생각이 나서 괴롭다. 예, 우리 묘정고사님 맞아요, 틀려요. 그래 맞죠. 대답이 금방 금방 금방 금방 나오니까 제가 우리 묘정고사님을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나 생각이라는 것은 내한 생각은 사건을 바탕으로 한한 한 생각이고 이 사건은 본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 조건에 의해서 한 생각,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라 하는 것이죠. 한 사건이 일어난 거로 그것이 자리 잡아서 한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번뇌가 되고 잣대가 되고 삶의 행동 방향이 된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동의 방향은 마음의 이미 사건에 의해서 정해진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것이 본래 내 마음이 아니다 어, 라고 하는 것이고 어비전에 본래 마음 참 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 생전 본래 면목이 모해 인구나 오호 하미 타 업이 형성되기 이전의 모습은 무엇인고 눈으로 보고 어,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헤아리고 육식 헤아려서 저장하고 어, 저장식 함장식 제팔 아래아식 어, 업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이전의 본래 모습은 자고로 자제하고 자고로 어디에 매이지 않고 자고로 어둠이 없고 괴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괴로움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에 의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인데 사건 이전의 본래 모습은 그야말로 어, 광명 그 자체다라고 하는 신묘한 광명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 그게 참마음 진아 이거입니다 이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신비로운 광명은 망고에 빛나는 것이니 메이지 아니하면 이런 거예요 메이면 이제 이것이 광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름이 끼는 거예요 메이면 예를 든다면 은 돈이 있어 돈에 메이면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메인다 미혹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미혹한다 미혹 어. 이를테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어. 거기에 메이면 메이지 않으면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메이면 거기에 미혹해버려 에.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에? 만사가 이렇게 대상을 두고 메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이면 미혹하면 거기서 중생이 되는 것이고 메이지 않고 자제하면 그게 부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요 내용인 것인데, 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오늘 간단히, 길게 하면은, 우리 묘정거사님 별로 안 좋아해. 묘정거사님긴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냥, 바지런해가지고, 그냥 전국을 헤매고 다녀요. 전국도 모자라서 미국도 가고, 그냥 태국도 가고, 또 베트남도 가고, 그냥. 일년에 몇 번을 그냥 공연을 다니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은, 가만히 앉아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 양반이요.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짧게 끝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길어져가지고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우리가 경자년 만제소멸 삼사순례를 다녀왔어요. 용암기도 삼사순례를 다녀왔어요. 그 경자년에 생길 수 있는 많은 가지 재앙을 소멸하는 그러한 성지순례 그것을 목적으로. 게만 가지 재앙을 소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아이, 참,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은, 제가 날만 잡으면 그렇게 날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이, 신통하기도 하고, 방통하기도 하고, 아이, 그냥 내가 박수 받자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아이, 내가 이게 지금 한큰중노르 35년 됐는데, 한 35년 동안 검증된 거예요. 어. 그냥 참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해가 들지도 않고 어 그렇다고 어둡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되니까 날이 그냥 요란해요. 그냥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요란해요. 예, 그리고 우리 종무스님이 나한테 쫄어 와가지고 스님은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그렇게 날을 잠잘, 잘 잡냐고 <웃음> 어? 오늘 갔으면 이거 참 곤란했을 거라고 모든 제 의식이니 뭐니가 어, 뒷받침이 안 되고 의미가 사라졌을 거라고. 근데 그냥 딱 어제 잡아가지고 어찌 그렇게 그냥 신통 방통하게 응? 그렇게 그냥 날짜를 잘 잡냐고. 그 제가 하는 얘기가 아이 참 날짜만 잘반잘 잘 잡나 내가 다른 것도 다 잘해. <웃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아, 이때면 성지순례를 가는 목적도 목적이지만은 절에 가서 여러분들이 절이라고 하는데는 진리의 형상화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진리의 형상화. 진리의 형상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형상을 보고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어제 에, 첫 번째 들린 곳이 불주사. 어 그러니까 취성산 불주사를 들렸고 불주사는 말 그대로 부처님이 주하는 곳이라고 다 하는 것이고 그 불주사가 있는 곳이 취성산이에요 이 취자는 독수리 취자를 쓰는데 에, 독수리 취자를 쓰는 에, 소위 이제 영축, 영취 이 같은 말이에요 에? 축이나 치나 영축, 영취라고 하는 산이 참 많아요 전국에 에, 이면 대표적으로는 양산 통도사, 부처님 지신사리가 있는 곳, 양산 통도사가 있고, 그 외에 여수의 뭐,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어, 그것도 영취산이 있고, 울산에도 있어요, 울산. 그리고 뭐, 울중가에도 있고, 전국에 아주 영축산이라는 곳이 많은데, 그 영축산은 그냥 붙인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어, 이제, 중생교화를 위해서 설법을 하시는 45년, 동안에 가장 많이 설법을 하신 곳이 영축산이에요. 영축산에서 무슨 경전을 설하셨냐면, 법화경을 설했고, 열방경을 설했고, 중요한 경전들을 많이 설하신 곳이 영축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일테면, 산 이름을 영축산이라고 붙인 곳이 참 많아요. 그 영축산에, 일테면, 그, 취, 축자, 독수리 쥐자를 따와가지고, 취성산 이렇게 이제 약간 변형해서 제2버전으로 해가지고 약간 변형해가지고 어 이름을 붙인 곳이 취성산 어디에 있냐면 군산 익산 옆에 군산 가까이 가다 보면은 있어요 언제 만든 절이냐고 어 보면은 백제 마라난타 스님께서 마라난타 스님 들어보셨죠? 예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어 어디서 들어봤겠지? 국사책에 다 나와요 국사책에 불교를 최초로 가져온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면에서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인도에서 직접 불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어, 이 설이 예, 그 지금은 뭐 이렇게 거의 정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인도에서 불법을 들여온 스님이 마라나타 스님이에요. 어디로 들어왔냐면은 익산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전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뭐 응? 어, 자동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어떻게 에, 왔는지 걸어서 왔겠죠 배를 타고 오든지 그렇게 했겠죠 에? 어디로 왔냐면 영광 불갑사라는 그그 그 지역으로 왔어요 최초 도래지 예, 그러니까 거기에 불갑사를 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불주사를 지었다, 그니까마라나타스님께 지었다라고 하는 예, 설이 불갑사와 더불어서 이제 창건 불주사의 창건설화. 잘 잡고 있어요. 어찌 됐든 이제 그 절에를 가고 그 절에서 나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렸던 곳이 간오람이고 저 서산의 간오람. 그 다음에 부여의 무량사라는 절을 들렸는데 이렇게 이제 들 가서 성지순례를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거기를 왜 가는지에 대한 의미, 목적.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데 그냥 어디 놀러가는가 다 해가지고 쩔쩔 가가지고 그냥 별것도 없네, 내진 아이고 좋네 라고 하고 이렇게만 하고 오면은 불자의 자세가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회의수님과 같이 하는 우리 불자들은 수준이 하이클라스 해야 돼. 하이클라스. 낮으면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삼사순례를 갔어요. 가면서 내가... 오늘 법문은 요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주사에 이제 들어가면서 일주문인데 일주문을 휙 지나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당 가까이로 갔는데 에 그래서 모든 절에 대부분이 일주문이 있고 이 일주문 앞에 써 있는 내용이 요 내용이다. 요 내용은 에 모든 불자들이 절에 들어가는 이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 언제 절에 가든지 간에 특히나 회의 스님하고 같이 갈 때는 이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된다 싹 비우고 싹 내려놓고 어 그리고 이제 가야 된다 아, 그 절에 오는 목적이 팔자 바꾸려고 오는 거잖아요 복 받으려고 오는 것이고 운명 바꾸려고 오는 것이고 미래 바꾸려고 오는 것이고 그러려면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바뀌겠어 안 바뀌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절집안에 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니 입참을 해야 막존지에 라인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은 내려놓고 비워놓고 들어가야 뭔가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잘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제, 불주사 얘기를 잠깐 하면은, 불주사가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나한 기도가 유명해요. 그 나한 기도가 유명한 그 나한님은 어떤 분이냐를 여러분들이 좀알 필요가 있는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기르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한님 하면은, 신통이 생각이 나요. 나한님 하면, 그러니까 나한 기도처럼 유명한 곳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어제 다 말씀드렸어. 대충 말씀드렸어. 나한 기도로 유명한 곳이 응. 저 음문사의 사리암이 나반존자 아, 나한 기도로 유명하고 사리암 밑에 음문사라는 큰절 거기에도 500나한님을 모신 곳이 에, 계셔요. 500전이라고. 그 기도가 또 유명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 또 이렇게 가끔 TV에도 나오고 하는데 관악산에 연주암이라고 있어요. 예? 알아요? 가봤어요? 예? 안 가봤어요? 예. 그래요. 언제 한번 가보자고요. 예? 예. 연주암이라는 곳이 나기도초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참 많이 와요. 예. 뭐또나기도초로 유명한 곳 중에 거주암이라고 있어요. 거주암. 예. 거주암은 우리가 이제 한번 갔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곳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나님 하면 은 신통 제일로 어 신통력을 가지신 분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급할 때 쪼르르르르 가가지고 어 우리 소원을 빌고 원을 성취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나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라고 하는 것인데 왜 하필 나아님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한님은 정확히 얘기하면 은 부처님 당시의 부처님 제자들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예경 드릴 때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 이 제자분들이 전부 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난이라고 하는 지인은 뭐냐면, 음, 부처님이, 부처님이 되기 이전 단계로 최고의 수행의 단계를, 단계에 이른 분, 이분이 난임이에요. 그러면 그 최고의 수행단계가 된 그분은, 어, 무엇을 성취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성취가 생사를 벗어났다, 번뇌를 소멸했다. 나한님 하면은 번뇌를 소멸한 분, 생사를 뛰어넘은 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나한님을 얘기할 때또뭐 은공인이, 은공은 마땅히 공양 받을 만한 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닉네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열애시포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해봐요. 열애응공정변지명행조선서세간에 무상사초장부전인상불세조 우리 신자들이 잘 알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응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지만큼이나 도를 이루신 분이고, 그래서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다 해 가지고, 은공이래, 은공, 나님을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적 그래요. 살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해할 때 살입니다. 적을, 본 내의 적을. 다 깨부셨다 해서 살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중요한 것인데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번뇌의 소멸과 생사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번뇌야 번뇌 이 자리에서 스님 법문이 쏙쏙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괴롭잖아요 번뇌야 번뇌 나를 괴롭히는 건 번뇌야 어, 내가 일찍 가가지고 우리 사방 밥을 줘야 어, 쉰 소리도 안 하고 투덜을 걸지도 않고 어, 그럴 텐데 오늘 일찍 끝날래 나그래나저 조짐을 보니까 스님 은 오래 갈것 같은데 아, 참 심단하네. 어, 그러면 또 이제 에, 집에 가면 남북 전쟁이 날 텐데 이런 번뇌가 자꾸 들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뇌 때문에 괴롭다. 번뇌 소멸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로움이 소멸된 거예요 번뇌의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괴로움의 소멸을 잃은 분 그리고 번뇌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의 사건이 우리 시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상을 피우는 건그 망상의 그 영상 내용들은 전부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보지 않은 것, 듣지 않은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봐서 괴롭고 들어서 괴로운 거야 어떤 놈이 내 욕을 했대 괴로워 그냥 열받아 어, 이런 거예요 듣지 않았으면 욕을 했어도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들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요는 우리 안에 과거의 사건이 식으로 자리 잡아서 내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인데 괴로움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윤회도 일으켜요. 따라서 하세요. 번뇌가 윤회를 일으킨다. 왜 그러냐면은, 생각이 있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신랑 각지가 싸워. 불리성하고 묘정거사가 싸워 싸우는데 싸우다 보니 과거지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과거지사가 나오는 것은 과거지사가 나오는 그 사건은 사라졌어도 상처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 그 상처는 집착이 아니에요 집착이죠. 그 집착 때문에 지금 다시 과거는 흘러갔는데 우리 묘정거사님 노래를 잘하잖아. 파거는 늘어갔다. 근데 그 노래를 잘하는데 떨어졌어. tv에서 봤어요. 공목 선택을 잘못했어. 삐에롱가 뭔가 그거 아닌데 아이 공목 공업을 분위기를 쫙 죽이더만. 뭔 다른 사람은 눈물반 뭐, 뭐 사랑반 뭐그거이제 띄우고 있는데 그냥 쫙 찬물을 띄얹더만 어쨌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의 예, 과거의 예, 예, 그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 집착으로 인해서 현재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어 현재 다시 이 사건이 연장이 되는 거야. 이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이어지는 것이 곧 윤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정거사님이 돌아가시더라도 마음가운데 한이나 미래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은그 집착 때문에 이것이 업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의해서 그 기운에 의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또 어떻게 되냐? 본리성을또 만나는 거예요 본리성을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웃음> 아이 얼굴이 충격받은 얼굴이네 <웃음> 본리성을 만나는 보리성 산이라고 애쓰네, 애쓰. 보리성을 만나는 건 괜찮은데 아들을 또 만나요. 아, 니 기가 막힌 일이야. 명제를 또 만나요, 명제를. 그러니까 이것이, 어, 소위 이제, 업, 업이, 업력을 낳고, 그러니까 집착. 업이라는 건 집착을 낳고 이 집착이 있는 것이죠. 업이 업력을 낳고 업력이 다음 세월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화엄경 얘기예요. 화엄경에 법의 성품, 존재의 성품이 전부 뭐냐면은 중중무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건 시간 공간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다시 얘기한다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인과 인과 인과로 해서 계속 거듭 거듭해서 연결되는 거심으로 하나의 사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업이 자리 잡고 업력에 의해서 다음 사건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리성과 명제를 다시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공이라고 하면 은이 번뇌를 소멸했다 번뇌를 소멸했다는 것은 생사를 초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신통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소원을 들어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네, 그럼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에, 더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응공은 부처님 당시에 가장 이상적 인간상이었어요. 이상적 인간상은 뭐냐면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겠다 감히 우리는 부처는 안 되더라, 못 되더라도 못 되는 거지 부처는 못 되더라도 저 아라한까지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라한까지 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호만 가지의 장애 고통을 소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 여러분들 돌이켜보면은 아, 우리가 이제 오복을 제가 요즘 오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복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는 것 이거 못 누리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장수를 못 누리면 뭐가 돼요? 단명이 되죠 그러겠죠 부기를 못 누리면 빈천하게 살겠죠 부기, 부기를 못 누리면 빈천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정명 어,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겔길거리고 살고, 무슨, 요양원에서 3년, 4년을 누워가지고, 꼼짝없이 똥오줌을 다 받아내면서 살고, 어, 죽는 순간에 고통스럽고, 이러면은, 살아도 산게 아니죠. 그러니까, 고정명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아프지 않고 돌아가시는 것. 이게 이제 고정명이 되겠죠. 그러지 못하면, 또 이제 고통스러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어? 이해가 돼요? 어, 그것은 돌켜서 이제 풀어보면은 건강하지 못하, 못하고 단명을 한다면 한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미타의 보살님들한테 내가 저기 자주 하는 얘기인데 아이고, 사실 만큼 사줬으니까 언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기도나 열심히 하세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미타의 보살님이 그 얘기를 수없이 하더라도 맨날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제가 올해는 안 죽었죠. 어떻게 스님은 영험하니까 한번 봐봐요. 올해 내가 죽을 운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 80을 사나 90을 사나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중생으로 당연한 것이고 하물며 하물며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40에 가고 50에 가고 60에 가고 그런다고 한다면 한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한이 큰 만큼 다음 색으로 이어지고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예. 빈천보를 받아서 빈천하게 살면은 그 또한 한이 많아서 다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 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이 응어리 쳐서 다음으로 넘어가 중음신도 되고 부정적인 영가도 되고 하는 것인데 그 영가들이 또다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한을 부정적으로 또 풀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한이 생긴 원인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스스로에게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 왜? 무지하니까. 왜 무지하냐? 과거를 모르니까. 과거를 모르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는데, 보리성하고 묘정거사님하고 또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 부부싸움을 하는데, 일테면 보리성이 얌전하다가 막 달라들어요. 응. 그런데 이제 그 달라드는 건 뭐냐면 누르고 누르고 눌렀다가 이제 터지는 것이거든요 근데이 사건만 봐서는 순한 보리성이 달라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왜 달라들었냐면 은 쌓이고 쌓인 거야 누르고 누른 거야 응. 그래서 요는 뭐냐면 묘정고사님은 과거에 한 것을 다 잃어버렸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한 것을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렸다고 해서, 본인이 잃어버린 것이, 묘정거사에 잃어버린 것이지,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야다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어디에 남아있냐면은, 묘정거사에 없이 깊숙히에 남아있고, 이때는 생각은 안 나는데, 보리, 보리성이 막 악을 쓰고 달라들고, 그러니까네, 그런 적,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돌게 생각해 막, 그랬구나, 응? 이제 부부 싸움이 일단은 휴전으로 넘어가고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같아 그러니까 업식에 남아 있고 또 어디에 남아 있어요? 우주 가운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성도 생각, 보리성도 기억하고 아들놈도 기억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몰라서 짓는 것이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인이 몰라서 과거를 몰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놈이 보면 은 항상 그 잘못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다 이건 자세가 아니야 아니어도 한참 아니야 응, 온전히 아니야 원인은 본인이 무지해서고 본인이 과거에 지은 바 업을 에, 돌이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얘기가 엉뚱한 대로 갔는데 어쨌든 간 그래서 에 나반존자님이 이렇게 생사를 여의고 응? 같이 한번 해봐요 생사를 여의고, 생사를 여의고. 번뇌를, 소멸한 분. 번뇌를 소멸한 분 이분이 이제 나반존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반존자님한테 간절히 경자년 한해에 만가지량이 소멸되고 원하는 것이 성취되기를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넘어서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어요? 가늘함에 갔어요. 이제 가늘함에는 이제 나반 존자님한테 간절히 기도를 했으니까 또 다른 분한테 또 이제 <웃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예, 용왕님, 그 용왕님이 사시는 그 서해바다, 아, 용왕님께 이제 기도를 올리고, 그런데 용왕님은 차지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왜 가늘함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간월, 달월자인데 간자는 볼 간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과거에 무학대사, 무학대사 아시죠? 태조 이성계의 스승이고 어떻게 보면 개국공신이고 이런 분이죠. 그래서 무학대사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의중이또중이나 나나나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내용. 어 부처는 내는 부처만 보이고 대지는 대지는 대지만 보이는 것이다. 이거 일체유심조다라고 하는 이 이치를 이제 말씀하신 분이 무학대사신데그 무학대사가 사산에서 나시고 이간월람을 창건하셨어요. 근데이간월람을왜간월람이라 그랬냐면은 달을 보고 깨쳤다 해가지고 간월이에요. 이 간자가 뭐냐면 눈목자 위에 손수자가 붙은 게 간자예요. 예, 그래서 이 한자를 보면 은손 위에 자세히 보듯이 예, 이렇게 살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을 봐서 깨친 게 아니고 응? 부처님이 새벽벌 보고 깨쳤다니까 별만 보면 깨치는 줄 알고 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응? 그러니까 차라 정진을 하는데 나벌팔일에 차라 정진을 하는데 성도제일에 어, 시간 되니까 쪼르르르르 나가 가지고 어, 부처님이 별 보고 깨쳤다니까 별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웃음> 어, 나도 행여나 깨칠래 나 어쩔래 나 그렇게 별을 봐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건 뭐냐면 내가 깨치는 순간에 눈앞에 나타난 것이 별인 것이고 눈앞에 나타난 것이 달인 거예요. 어. 달을 봐서 깨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한자로 시 자라 그래. 나타날시 자. 요즘 한자라면 재밌는데 이 본다. 보일시 자. 그러니까 그 본다라는 한자가 이 보일 시 자가 있고 볼견 자가 있고 관 자가 있고 관찰한다. 관광에서 관 자가 있고 간 자가 있어. 간 자. 가나선에서간 자. 그러니까 이 시자는 요 시자, 요 시자. 아시지? 응. 몰라 난다 그래요, 그냥. <웃음> 이 시자는 <웃음> 의도하지 않게 나타난 거야, 그냥 나타난 거. 눈앞에 나타난 것을 그때 시를 쓰는 거예요, 시. 나타난다, 시. 응.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에 뭡니까? 볼 견자는 나타난 걸 그냥 스쳐서 보는 거야, 그냥. 봤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보리성이 나타났다. 이게 이제 시 자요. 근데 이 나타난 것을 내가 한번 훑어봤다. 이건 뭔지 알겠어요? 볼견 자요. 근데 괜찮은 것 같으니까 꼼꼼히 샅샅이 낱낱이 훑어서 사이즈를 다 보고 <웃음> 어. 그렇게 사이즈만 바꿨어. 더더모도 바꿨지. 그것은 뭐예요? 관자예요 관자예요, 관자예요. 관. 이게 볼관 그래서 관찰이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관자와 더불어서 간자 이 간자는 뭐냐면 내면적인 걸 더비 이게 관은 관찰 외형을 관찰하다라는 의미에서 쓰는 것이고 간은 내면을 깊이 숙고하는 것 이것을 간이라 그래 그래서 이 간자를 쓰는 것이 볼간자를 쓰는 게 간화선 화두를 아주 깊이 통찰했다라는 거예요. 화두 아시죠? 화두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예, 여하시 조사설의입니까? 어떤 얘기 말하고 말할게.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와가지고 여하시 조사설의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뭔 얘기냐면 여하시. 어찌해서? 조사 달마 스님께서 서쪽에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뭘 전학해서 하 오셨습니까? 어? 그 양반이 가져온 불교라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요네 얘기에요 여하시 조사설해. 이거는 이제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자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 조직 스님이 거기에서 <웃음> 야, 달마 스님이 온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요런 내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이제 깨달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정전 백수자 이니라 정전 백수자 이라 그러니까 뜰 앞에 잔 나무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마가 뭐 때문에 여기 와서 달마가 얘기한 건 뭐냐? 뭐가 달마 불교와 지금 불교가 다르냐? 어. 그 불교의 적정대는 무엇이냐? 이걸 물어봤는데 갑자기 뜰 앞에 잔나무라 그래. 저 앞에 있는 잔나무. 그러니까 이제 이 듣는 그 스님이 도대체 이 스님 왜뜰 앞에 잔나무라 그랬는가? 그래서 말의 말머리 이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이 화두를 가지고 킵 피통찰하는 것 이것을 간호하라 그래 화두를 살핀다 이해 돼요? 네. 뭐가 되겠어? <웃음> 예를 들면 <든다면> 이런 거예요 개에게는 <웃음>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어? 있어요? 없어요? 어.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막 그래요? <웃음> 어. 어떤 제자가 조주스님에게 일체 모든 생명에 불성이 있다는데 저 미련한 개새끼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조지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스님, 일체 모든 생명에게 불성이 있다는데 왜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또, 그땐 또, 음 있다. 또 그래요. <웃음> 어? 아니, 있다고 하는 것은 뭐고, 없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자화두가 유명한 거예요. 이 무자화두가 왜 개개는 불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가?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예요, 무자화두. 그래서 간간월함에서 우리가 이제 간월 얘기하는 데는 무학대사가 그 깨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깨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깨달음은 온전하게 생사, 윤회를 다 해탈하고 다시 얘기한다면 모든 번뇌, 괴로움을 다 소멸한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불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얘기한다면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시향 없다는 거예요 오래 살도 100년을 못 넘어가고 우리 묘정고사님이 아무리 출세한다 하더라도 그 길은 올라가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온전한 행복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생사 대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아, 몽중이려고 오매이려 다시돌 일켜서 절에 갈때첫 번째 우리 관문이 일주무이잖아요 일주무는 일심이라 네가 일심을 가져야만이 오직 부처님에게로 향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오직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있어야많이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몽중이려 꿈속에서도 화두를 놓지 않고 꿈속에서도 관음지장을 놓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 네. 이게 뛰어넘어서 몽중이려가 아니고 이려같다라는 거예요 오메이려 평상시 24시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더라도 관음을 놓지 않고 지장을 놓지 않고 신부장구고 다란이를 놓지 않을 때 그때의 성취가 있고 업장 소멸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헐함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갔냐 무량사로 간 거예요 무량수 무량광 극나에 가야 될거아니오요그래야안 그래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가 봐 무량수 무량광 영원한 광명이 있는 곳 응?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잡다하고 소소한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예? 그래요? 예? 에휴, 대답은 막둥이처럼 잡다하고 소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희시 비비 분별을 하지 말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오메이려 호직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한 그 정진의 마음, 신심을 가지고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고 극락세에갈수 있고 일체 생명을 구제할 수 있는 그날이 있는 것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신이 오호 공동 모이라나 오호 하미타 저님을 믿는 마음, 그것은 모든 공덕을 만들어내고 깨달음에 어머니가 될수 있는 것이다. 영화천도 있겠습니다.